내 가족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비파레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오 잘한다 왜 이런 거야 싸울 수 없어 누구만 바래 그대 사자속 그대 모미워하네돌와주르나 나 온통 그네 생각뿐이야 오. 말아 말아. 나의 사랑, 견수 <웃음> 없어. 그대연내가 말아 말아. 돌아와요. <웃음> 아니, 내가 고생한 당신한테 이렇게 노래 한곡 띄워주려고 연습했어. 그랬어? 어, 근데 이게 전가 방해를. <웃음> 안나오잖아 목소리가. 좀 이렇게, 좀 이렇게, 이렇게, 좀렇게주렇게마나 좀 좋아 그래, 그래. 아이고게민의 가족.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. 어, 게이렇 이렇게, 이이러겠다렇게이가이렇가 계속 저것만 해 보고 빠 하는데 그대는 나 항상 그대를 내가 카드를 외워가지고 내가 불러봐야겠다 안되겠다 나 노래 웬만큼 하거든 <웃음>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어,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